s o 수고하 안 돼요, 소사. 谢谢 분명히 다 있어 이거 많이 뺐다고 말해 在说在 Let's go. t h a n you. 좋은거 I'm o n to go. 아빠, 할 때, 아 아빠, 아 그래서 고 돌아올... es la 다모 수도권, 포스다 수도권, 진짜 괜찮아 괜찮아 좋아오좋아 좋아. 마무리해 여기 기록해서 더 올렸나 봐요. 네. 스코 한번만 확인해 주세요. 기록 기검는 세 개도 안, 안 던지셔도 돼요 아, 네, 개던지 네, 네. 네. 네. 개아우 네. 라스트 보러. Nice, n i saw. 초보 본릴 사람으로 바짝 돌려보고 Eu e f é e p e f i r pé, eu prefiro o p eu p e i r o é, é, é, é, é, é, é, é, é 두 개만 갈게요. 두 개. <목소리> 라스트 <브라시 보람. 목소리> Wow oh. 啊啊啊啊啊啊啊啊<音><音><音><音> What's up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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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yeah, oh i a j 오로가 나요? 예. 수교체 이로 맞교대 네. 예. 예. 예. 예. 예. 가 예. 예. 예. 예. 예. 예. 예. 예. 예. 예. 예. 예. 예. 예. 예. 예. 예. 마이이번이죠원동 님. 47번이요. 547 5 어, 7 1 5 1, 1 7, 5 1 5 1 5 5 1 5 1 5 1 5 5 7, 5 5, 5, 5, 5. 5, 5, 5 아, 1 오, 이치. 오, 이치. 오, 이치. 오, 이야 오, 오, 이치. 오, 오, 이치. 오, 오, 이이이 오, After a 텍사스, 텍사스 네, 뛰고 네. 텍사스 그렇지. 브라운이돌아라운이야 브라운이야. 브이야 천천히 와요. 천천히. 힘든거 라 마찬가지. 라이야브라이야아이고아이야브이야 브라운이야. 이 제. 아까 아까 내 것도 잡아 가지고. 주원. 맞지 마. 잡 자, 흥정가 너도 뭐안 해도 돼. 노래도 좋다. 노래도 좋아. 진좋아 그렇지. 그렇지. 야 빌딩. 자, 투수 빠졌어. 하이 볼이야. 이렇좋와 좋아. 좋아. 3. 잠깐만. 도전. 자, 자. 오케이 okay, 오케이. Okay. 자, 이스요 네, 무슨 타이밍도 상관 없으니까. 예, 네, 다음 이 무슨 타이밍 더 좋을 수도 있어. 야, 가죠, 네, 나, 우리, 우리 앞에 왔을 때 차도 돼. 그렇지. 네, 네. v u l a v u l a 바나나 드림 안나이을바이지 준비, 해 넌까지 간다. 나까지 와라 제발. 나이 남아 조심하고 조금 가야 돼 넌까지. 오케이. 아, 나이스 나이스, 집중 좋아, 집중 좋아. did yeah. 괜찮아. 집중 집중 돌리기만 해도 좋아 타이 타이 타이 자 괜찮아. 가볍게 가. 주자들. 你哥 ではまた mi a b e z a 있어요. 어 파이팅! 됐습니다. 자, 스코